시즌 끝나면 아이템하고 모든 캐스터 다 싹다 초기화돼요. 달콤하고 똑같아요. 여기는 그거 그 써있는데, 초기화 느낌표 내용이 써있어. 나 진짜 실력적으로 갈릴 때막 찡그러진 사람 아니거든. 딱히 진짜 아까 진때 저거는 게임 진짜 핵이 많이 심하긴 해. 그 보면 은제 약해져 갈때 핵이 안 나와. 기피잖아 맨유튼 기로 가잖아? 바로 어쩌다보는 핵때문에 음. 음. 핵때에스터너 멀리서 멀리서 멀리 근데 약끼를 하면은 택이 아는지 딜이 안들어와 그래 약끼를 하는것뿐이에 나도 부당타고 가고 싶은데 하시고요. 가지고 있으면 뭐 하냐? 칼이 더 쓴. <웃음> a few moments later. 힘들거든. 개발자 입장에서 개발자 안해봤지만뻔할 거야? 뻔할 건자야 열라 힘드게 맞는 거에. 어? 디아블로도 시킬게. 해설도 시킬게. 어렵게 깨야 돼. 아니, 우리가 죽겠다. 쉽게... Who's there? This way. Hey. s 방이 필요해 o w are you feeling? I'm 렌들리 l i n g 없는데 <웃음> 나는 l i n g I'm f e e l 미안한데 난 f 렌들리 i n g I'm 나는거렌드이한적이 없고 가방 이거 뭐서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야이니 뭐야. 이야 이거 뭐야. 이거 뭐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많네이으면안 이거 뭐입니다 a few m o m e n t 으로보사스만 조금 할줄 알아서. 마이마타시노 마이너스 있다. 있다고, 싶다고, 싶다리싶리고리다리싶리고리다리싶어고 싶다고, 싶다고, 싶다고, 다고 싶다고, 싶다고, 싶다고, 싶다고, 싶다고, 싶다고, 싶다고, 싶다고, 싶다고, o s 아, 에스테인 간다. 일본인 같은데. 네금고연 소리예요? 여기 금고 많아요? 뭔레모네이드님구나 감사합니다 레모레이드님 되셨다고, 되셨다고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아... A few moments later. 저는 여러분들의 유입이 예입, 목적이라 언제든지 질문 주세요. 아, 화로 감사합니다, 우리 백곰님. 저랑 친해져 여러분들. 저 나쁜 사람 아닙니다. 아, 하루 약간 돈으는거빼보는 l 어, 억울한 한번 Let's go. d 으로 한번. i o u s e t s going to scrapper. I'm g o i e m p 중도 솔직히 시끄럽다고. 아니야 아니야 여러분. 본인이 직접 먹으면 시끄럽지 않아. 본인이 본인이 직접 먹잖아. 이만큼 맛있는 게 없어. 진짜. 이건 진짜 진심. 달달해. 야 나중에 슬밍님 만약에 듀 짜자! 쓰시면... 오우! 지을파면오기씨갑자기로 짜기로. 짜기로. 짜기로. 짜기기로 짜기로. 짜기로. 짜기로. m 기로 짜기로. 이보 Hello prospector. 이거 야...osc Knowledge ระ fuam 빨